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컬럼버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 은계 지구. 40억을 벌은 유치권 얘기입니다. 여기 유치권이 35억 정도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권을 주범으로 가장 많이 신고한 분이 소유자의 형입니다. 형제지간에 유치권을 30억 가차이 신고해가지고 잡고 치셨던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매시장이 돈을 벌었다는 걸그 소문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이 사건은 4억원을 투자해서 4 0억을 벌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입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자그 이유는 말이죠 사억 투자 해가지고 단기간에 40억도 뭐못 벌어 봤지만은 40억 을 정도를 갖다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강의를 포함해 가지고 제가 하는 그 모든 강의는 실제 제가 했던 모든 일에 바탕을 두고 그대로 생긴 일을 가지고 강의를 담아두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건 검색에서부터 마무리 짓기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자이 사건은 2018년 5월 29일날 경매가 된 수원지방공원 안산지원 2017 타경 5.1484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이 물건 소재지는 시흥시 은행동 5 4 7의 2번지입니다 토지가 320평 건물이 1,376평입니다 감정가는 99억 3,745만 8,820원 최저 매각 가격은 34억 8,549만원으로 세번유찰돼서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 소유자가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임마누엘교회 채권자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한국예금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100억짜리의 부동산이 34억까지 34%로 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가 지금 2018년에 완공됐던 서해선 신천역에서 한 500m쯤 오면은 아파트 공사가 어 한참 그 공사가 진행 중인 응계지구. 요 시작되는 큰 길가에 있는 그어 교회 건물로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땅이 320평. 이 물건의 시는 시흥의 신천역과 대하역을 합해서 한 7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방에서 이만한 이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시흥, 은계지구든 경기도 시흥시 은혜동, 대화동, 개수동, 예, 안현동 일대에 전부 60만 평 사업 규모의 입주민 3만 3천 명, 세대수 만 3,192 세대로 지금은 그의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이 은계지구의 입주가 끝나면 시흥시 인구도 52만 명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전체적으로 은계 지구를 포함한 시흥 어, 은행동 신천역 대아 역 앞에 보면은 딱 7만 세대가 밀집해 살고 있는 그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 지금 현재 이게 평당에 3천만 원 정도는 갈수 있는 그런 땅이다.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얘기죠. 320억이니까. 앞으로 13,000 세대가 모두 입주하면은 평당에 5천만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사건 같은 경우에 소유권 보존이 이제 장성화라는 번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이름 바꾸시기 전에는 장길보라고 하는 그의 성함이었는데 장성화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걸 본인 소유로 하고 계시다가 2017년에 자기가 심으로 하고 계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우리교회로 소유권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통원회사가 유치권 25억 7 5 0 0만원또한 분이 12억 6 5 0 0만원 그래가지고 전부 38억 4천만 원의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치권자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분다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있다 하는 판결을 수원지방공원 안산지원에서 받았습니다 금액의 일부만 받았고 또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또 소송 중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어스스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자 그렇다면 유치권 판결 받은 그는 유치권이죠 이걸 어떻게 깨느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토건 회사 이 회사는 한번 대부분에서 유치권이 없다 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을 신고하신 분은 성함이 장기롱씨고 이 소유자는 옛날 이름이 장길보입니다 같은 장씨인데 같은 한결의 길자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판단할 수가 있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친형제 지간인 분들이 한 분은 교회 소유자고 한 분은 유치권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회사는 회사 명부에도 없고 실제 회사 존폐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또 유치권자 자녀로 보이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규모로 볼때 27억 공사가 아니고 2700만원짜리 공사도 하기 어려운 업체입니다 또한분 다른 유치권자도 여자분인데 이 소유자와 15년간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토지구역 정리해서 분양한 토지인데 토지분양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이 땅을 분양받은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유치권자로 신고한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이걸 분양받았다 잔금 내기 전에 소유권을 현재의 목사님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가족인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아이 사람이 유치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면 대부분 꼴이 내립니다 이론적으로 유치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유치권을 깰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드는 거죠 그러나 재판의 원리를 본다면 유치권 주장하는 쪽에서 재판을 걸고 상대방은 재판에도 한 번도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두번 해서 안 나가면 전부 재판이 의제자백 유치권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휴면 법인 이름으로 이 부동산을 40억 3,900만 원에 낙찰 을 받았습니다. 경락 잔금 낼 때는 담보 신탁을 했다가 일반 대출로 대출금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 집행 비용 전부 한 4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 게 전부인데 소송으로 유치권을 없애라고 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소송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유치권을 받았습니다 인도명령은 뭡니까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하는 법원에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즉 낙찰 받은 사람한테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해줘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고 낙찰 받은 사람이 들어와 살게끔 해라 하는 이게 인도명령입니다 이 인도 명령은 원칙이 바로 그 인도 명령 결정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나 유치권자나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 한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는 사실 그대로 제가 작성했던 인도 명령 신청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도록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2017타경 51484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 상용상사 비신청인 토건주식회사 신청 지지는 비신청인 자 유치권자라고 하는 이 토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낙찰인에게 인도하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세요. 또 사실관계가 보면은 자 저는 자, 신청인은 이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아서 잔대금을 납부한 정당한 원시 취득자입니다. 피신청인 통원회사는 유치권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못 비워준다 이렇게 점유이전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자 다음의 이유로 보면 이 사람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육치권이 성립될 수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